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지하세계를 먹으면서 아이스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생각대로만 된다면 근데 요즘 에이스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름 30% 이하 처형이면 센것 같은데 이상하게 약하더라고요 드레이븐을 빼고 3미라 이스포춘 그 다음에 머리카이죠 그래도 일단 얘는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웃음> 나중에 필요한 유닛 찾으려면 안나오더라고요왕찰단이 되게 잘 나오네요 어 잠시만 선물을 놓칠뻔했네 리가왜 이걸 못갔죠 바로 어쩌서 오지야 세계 이거는 연패도 너무 좋죠? 이스포춘 츠쪽갈것 같으니까 쇼진을 만들어 줍시다 어? 팔리아가 나왔네요? 팔리아 쓰고 싶긴 하다 그래도 아니지 얘네 살고 이자 보면서 어차피 뭐 5스펙식 사이즈가 계속 강탈 이자 어, 이번에 70스택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지아세기가 빨리 돼가지고 근데 이번엔 피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 이거 이기는 느낌인데? 괜찮아 괜찮아 한두번인가? 저는 크립전 연승연패는 포기하고 삽니다 요즘 근데 오지아세기는뭐 이겨도 저도 스택이 많이 써여가지고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야스오 넣고 앞라인 조금 보강?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니야, 피 관리를 합시다. 이거, 이혼 총격기 만들고. 총검을 줄까요? 나중에, 미드포춘 총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겨. 어, 아, 나이스. 와, 품쇼에 저주받은저주받안간 하면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품쇼를 먹고, 이거, 오코삼성이나 사코삼성을 한번 노려볼까요? 다이스 하려면, 우리 모데카이저도 찾아야 하니까, 큰손 유미겠죠, 아마? 큰 손에 황금 찍히시면 진짜 삼성, 올삼성 찍겠다 마인 드네요, 여기는. 나이스. 이것도 계속 강탈. 오, 에이스? 지금은 못 쓰는데? 너 싸움꾼보다는 차라리 자크가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같은 6레벨, 아, 심장이구나. 같은 6레벨인데 너무 필드가 렇게 빈약해 보여가지고. 아 근데 풀풀풀판이려나? 너무 아플 것 같네요. 연운 파티 연운 파티. 또 어, 연운을 나도 먹어야겠는데? 어 본능적으로 크립전에 레벨업을 해버렸네요. 기관리 어, 좋습니다. 와 아, 진짜 끝까지 이거 사이버네틱통신 아니면 도둑무리가 나을 것 같은데 사통으로 갑시다 생각보다 3이라도 스킬이 중요.. 어 뭐야 이거 <웃음> 순간 버그가 걸렸네요 자 아, 일단 계속 강탈 위로를 조금 칠까요? 이런 것좀 빼주고 근데 3플레라서 진짜 게임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원의 방패 파괴자 를 만들어야 하나? 아, 여기도 사이에 있을 가나 봅니다 아 근데 이거 끝까지 째다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음 턴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죠? 뭔가 세한데아 근데... 오지아 세계를 엄청 일찍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에 모데카이저 니가 왜 다들 너무 세다 이번에 에이스도 있고 모데카이저도 방금 이성있어가지고 그냥 그레이븐을 써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불망 어 이게 먹혀 그러면 보건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먹고 체력 16이라서 더찔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블랙 람. 일나료 뭔가 이상한데 내 네, 에이스 어디 갔죠? 아여깄 있다. 아유 살았다. 다른 탭을 급하게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살려줘 난 죽지 않았다 나이스아 이거, 큰일났다 살려주세요 이거, 미포가 거어도 아니라가지고 고민이 된다 마크를 붙여야하나? 아, 미포한테 템다 넣어놨는데, 미포가 안 붙어. 여기가 품쇼에서 오코드 유닛을 다 먹었네요. 어?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죠? 우리 미포랑 어디 갔지? 어, 그래도 이긴다. 어, 나이스. 이게, 지하 세계가 여기, 빼주고, 이거, 에이스 키드라면 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잠시만 나 템을 안썼구나 잠깐 먹고 회피라도 늘려준다? 일단 회피라도 늘려봐 이뻐야 너산 템이야 네가좀 해줘야해 에이스라도 빨리 빼줘야겠네요 이거 에이스 누누? 일단, 이성 붙은 걸다 올려놨는데, 조금 많이 잡뺏기네요 어, 나이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거 이성들이라가지고 뺄 수도 없고. 한턴한 한 턴이 힘듭니다, 정말. 이게 다너 때문이야. 죽어. 내가 진짜 에이스야. 나는 미포 이성으로도 이긴다. 픽업했다! <웃음> 근데 미포 이너 붙으면 나름 할만할 것 같긴 하네요. 아까 보상 따고 바로 하탄 앉았으면 좀 할만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줄행랑 아니 3이라? 일단 사야지! 와 나이스! 뭘 띄운 거야? 잔나띄우면 어떡해? 와 나이스! 그래도 못구유닛 먹은 친구들 하나씩 죽네요 지금 이거 설마 순방을? 심지어 이거 다 붙어줬다? 지하세계가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이 무수한 업갈 이겨내고 제가 순방을 해냈습니다 노룩서풍 그래도 제가 에이스로 템이랑 좀 많이 먹어놔서 겨우 겨우 1성으로 버틴 것 같네요 나 많이 센데? <웃음> 진짜 에이스바이어 <웃음> 이거 어드밴티지 하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떼다 이것이 바로 지하세계 사에이스 근데 지금 꽤센것 같아서 덱을 굳이 안 바꿔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모데카이저 2성까지? 어 나이스 뭐야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우르것이랑멈춰져서퐁 띄우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와 여기 왜 이렇게 센 거야? 근데 내가 더 세다? 죽어 와 버티는 것봐 나이스 삼성 값 보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기고 있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이 친구도 되게 세가지고 이거 에이스 피들스틱이었으면 진짜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어 자재기 아니 저거 내리고 싶은데 아 잠시만 에이스 배치 못봐서 오히려 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에이스 피들이 정리를 그라치 나이스 와 이거 질 뻔했다 그럼 여러분 이기시면 얌전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저처럼 바꾸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점 솔직히 바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우르고 너 여기 왔을 줄 알았어 내가 이거는 탱킹용으로 <웃음> 어, 우리 미포가 죽었네요? 얘들아 니가 해줘야해 그렇지 와 나이스 자 이렇게 지하 세계 고상 먹고 4에이스로 1등 했습니다.